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47번째 47th love letter 어, 마태복음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은 그 지난번 46번째 러블레터에서 다루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유명한 어, 성경문장이 있는 같은 장이죠. 예, 같은 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어서 어, 한국말 제목은 47번째 러블레터 한국말 제목은 신이 없는 세상 지금까지의 제목보다 약간 충격적이죠. 예. 신이 없는 세상을 제가 제목을 왜 잡았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같이 좀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볼뭐 외우실 분들은 외우실 어, 성경 문장 표현은, You were always too tired and busy. You were always too tired and busy. 식내, 어, 아들께서 이제 그 인간들을 향해서, 음, 한 표현을 또 우리 The Message라는 번역본이 이렇게 와닿도록 표현을 했습니다. 예.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신이 없는 세상이라고 제목을 잡았는데요 음좀 쇼킹하죠 신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How dare 어떻게 감히 네가 신이 없다고 제가 신이 정말 안 계셔서 신이 없는 세상이라고 잡은 것은 아니고요 예. 음, 신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라는 채널을 채널명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신이 없다는 것은 뭐 예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이 계신데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이 세상 어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뭐 구태의연하다든지 아니면 뜬구름 잡는 이 세상을 모르는 현실감각이 없는 이런 주제가 되어 버렸잖아요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예. 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을 믿고 또 저처럼 신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 분명히 계십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에게는 어, 신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어, 대상이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는 주체이시고 그러니까 신은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어, 많은 사람들에게는 신이 사실 없는 세상을 살고 있죠. 예,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주일학교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어떤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어, 볼 때마다 이렇게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뭐, 근본적인 진리가 막확확 변하는 것은 아닌데, 좀더 피부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1장 28절, 어 네. 11장 20.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1장 28절이 저번에 구절이군요 죄송해요. 여러분 카피를 붙여 놓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큰 실수를 제가 했네요. 그래서 11장은 같은 장은 맞는데요. 시, 아... 10... 정정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사이에 그러니까 19... 16절부터 19절 사이에 아, 19절 정도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음, 네, 19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음, 예, 특별히 이 제목에 잡았던 그 너희가 항상 바빴고 피곤했다. 이거는 어, 더 메시지라는 번역본에한 19절 정도, 16절, 19절 더 메시지가 좀 특이하게 그러니까 이런 컨텍스트를 더 와닿게. 현대식으로 구어체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을 분명하게 나누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그 번역본의 특징이라서 사실 요게 19절이라고 딱 단정지긴 그런데 일단 그렇게 그냥 하도록 할게요 음 먼저 이제 cv 번역본을 보면 더 이제 본문에 원문에 가까우니까 어 신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 여러분들이 꼭 아이들 같다고 아이들이 이렇게 sitting in the market 시장에 이렇게 앉아서 막 서로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맨날 뭐제 친구들도 맨날 뭐, 뭐 정훈아 우리 뭐 숨바꼭질 하자 뭐 우리 다방구라는 추억의 게임도 있었는데 뭐 그게 또 뭐가 있었나요 얼음땡도 있었고 참 정말 어렸을 때 다리가 부르트도록 정말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런 게임을 그런 놀이들을 하는 게 일과였던 때가 참 아련하네요. 그때가 좀 그립네요. 예. 그러다 밥 먹고 그러다 자고. 예. 요즘 학생들, 어린 학생들 학원 다니느라 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뭐 그렇게 못 놀아 못 노는 것같아좀 불쌍해요. 예. 어쨌든 이제 서로 여기서는 어... 그러니까 같이 놀자. 뭐... 이래서 막... 음악을 연주하면서 우리 같이 춤추자, 같이 놀자. 그런데 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춤추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나는 리듬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또, we sang a funeral song. 그러니까 어떤 장례식에서 부르는 funeral song은 되게 슬픈 노래잖아요. 예. But you would not mourn. mourn이 애도하다는 좀 단어잖아요, 단오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든지 슬퍼한다든지 어, 뭐요런 번역본은 제가 밑에 동영상 밑에 띄어 놓을 텐데요. 음, 그러니까 기쁨에도 슬픔에도 어떻게 보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예, 관심이 없고 반응이 없다는 거죠. 참. 신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걸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그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신께서 정말 우리를,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고, 너무나 우리와 함께 즐겁게 보내고 싶으셔도, 뭐, 뭐 관심이 없,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해. I don't care. 그게 뭐, 나 신경 안 써. 예,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께서 되게 가슴 아파하셔도 역시, 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역시 I don't care I don't care 이런게 좀좀 저기 말투가 약간 무책임한 말투죠 차라리 I don't mind 뭐 이런게 어 조금 더 공손하게 들린다고 저도 배웠던 것 같은데 어 그리고 또그 이어지는 말씀도 굉장히 어떤 신의 아들이 억울함을 피력하는 표현이에요 사실 그리고 너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 Yeah, you have something uh, something wrong이죠. 뭔가 잘못되어 있다. Yeah. Oh, John the Baptist did not go around eating and drinking, and you said that man has a demon in him. John the Baptist가 세례요한이잖아요. Yeah. Oh, 세례요한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먹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절제, 절식을 했고 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죠. 그리고 막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저 사람은 안에 디몬이 있다. 정말 악한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but 19절 The son of man goes around eating and drinking and you say that man eats and drinks too much h e s even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 어, 신의 아들은 예수께서는 여러가지 기록에서 어, 당시 소위 이렇게 하층민들이나 죄인이라고 하는 어, tax collectors, 세리들이나 심지어는 몸을 파는 창녀들이나 프라스티튜스라고 어, 하죠, 프라스티튜스 그런 대상들과 어울리는 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들과 같이 식사하시고 또 때로는 요즘 말로 하면 술한잔 하시고 예. 어, 그랬더니 사실 그걸 또 왜곡해서 아저 사람은 정말 먹고 마시는 거를 너무 즐긴다. 저 주인들하고 저렇게 어울리니까 저 무슨 신의 아들이냐. 그냥 또한 명의 죄인일 뿐이다 어, 이렇게 또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한마디로 굉장히 cynical 하고 굉장히 저치매을 하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런 모습이 참좀 가슴이 아픈데 신이 사랑하려고 만든 인간들이 어... 이렇게 신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에게 있어서 오명을 씌우고 어, 신의 입장에서 하신 얘기예요. 예.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아, 그리고 또그 다음에 또그 신의 아들이 가장 많은 어, 여기 보면, in the towns where Jesus, Jesus had worked most of his miracles, the people refused to turn to God. 이렇게 나옵니다. So Jesus was upset with them and said, 이렇게 이어는데요 대부분의 most of his miracle, miracles, 기적들을 행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신만이 할수 있는 능력을 보고도 병자를 고친다든지, 어, 그런 것들을 보고도 거절을 했다는 거죠. turn to God. 신에게 다시 turn, 돌, 아서는 거잖아요. turn, turn to God. 신께 돌아서는 거를 refused,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신의 아들인 Jesus was upset. 예, 네, upset 하신 거예요. 되게, 어, 그니까 되게 화가 나고 실망하시고 되게 진짜 신의 아들조차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사랑하니까 병자를 고치고 죄인들과도 어울리시고 그 창조주께서 그렇게 피조물들과 같이 이제 낮아지고예 하신 건데 어. 그냥 어떻게 하면,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런 거예요.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예. 사실, 인간이 계속 그렇게 되어 온 거죠. 아담과 이브 이후부터 더 심한 시대가 있고, 조금 덜한 시대가 있고, 도토리 키재기는 될지언정. 예. 이런 세상을 우리가 뭐 쉽게 뭐, 만날 수 있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어 그래서 어떤 실망감이 너무나 크신 거예요 신의 아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I, 22절에 보면 I tell you that on the day of judgment 예, 그 on the day of judgment 일단 저주먼 데이가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될것 같고요 마치 우리가 잘못하면 재판을 받는 것처럼 기소되어서 그것이 이제 재판을 받고 벌을 처벌을 받는 것처럼 책임을 자기 죄가를 치러야 되는 것처럼 이런 날들에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 더 많은 애정과 능력을 보았는데도 그거를 거부한 그런 도시 그 사람들은 어,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말씀이죠 예. 24절에 보면 So I tell you that on the day of judgment the People of Sodom and Gomorrah, Sodom and Gomorrah잖아요. Sodom will get off easier than you. 너희보다 더 쉽게 도망칠 것이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영어 편중에 You cannot get away with this. 이런 게 미드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떠오르네요. You cannot get away with this. 이거를 가지고 네가 get away, 멀리 도망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예. You have to pay for this. 이거에 대해서 pay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좀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실. 예.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25절이 어, 오히려 그 어, 신의 아들이 아버지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wise하다고 스스로 wise하고 educated you h a t all this from wise and educated people and showed it to ordinary people 그러니까 wise 하고 educated 소위 자기가 현명하고 나는 교육 받았어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한 사람들 중에서도 뭐 무신론자니 뭐 이렇게 하면서 신을 조롱하고 신을 없신는이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많이 살잖아요 사실 그런 분들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있잖아요 뭐 멀리 가지 않아도 그거를 신께서 숨겼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의도적으로, 이건 근데 문명을 또 보면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거부한 거예요. 예, 그거를 어떤 신의 입장에서 어떤 신이 어떤 sovereign lord, 절대 주권자로서 이렇게 숨겼다는 표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신비롭죠 사실은. 예. 뭐 이런 구조를 보고 또 이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 오, 네가 절대자인데 네가 숨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웃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예, 근데 어, 아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하여튼간 저는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또 우리가 문맥 컨텍스트를 봐야 되고 예. 또음 그래서 요 부분은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본문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구요 어. 더 메시지 번역 보니 항상 훨씬 좀좀재밌습니다그 예. 16, 19절에 이렇게 보면 아이 표현을 썼어요. 이게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를 향해서 Spoiled Children, Spoiled Children 같다. 저도 지금 글자 그 키우기를 하고 있는데 The people have been like spoiled children whining to their parents. 와이닝 막 이런 게 징징거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spoiled children이 버릇없는 애들이에요. 이런 버릇없는 애들처럼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을까요? 예, 아나무인하고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존재들이잖아요. 뭐막다 조용한데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뭐 이걸 좋게 볼 사람이 있을까요? 예, 부모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막 이렇게 뭐할 수도 있겠고요. 예. 어, 그러니까 또 부모한테 막 징징거리고 막 졸라대고, 예, 그러니까 부모가 애들이 감당이 안 되고 또 남의 집 자식이니까 함부로 혼내기도 그렇고, 예. 참 이런 이 세대를 이런 스포일 트리들한 같다 이렇게 또 번역을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 we wanted to skip rope and you were always too tired. skip rope, 뭐 이게 뭐 줄넘기 같은 거, 예. 놀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너는 항상 피곤해 했다는 거예요. 놀기, 놀지 않고 뭐 놀기 싫다는 거죠. and we wanted to talk but you were always too busy. 예. 부모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항상 바빠. 나오락하느라고 바빠. 뭐나 친구들하고 지금 뭐 카톡 하나로고 밥보고 뭐 이렇게 뭐 했다는 거죠. 예. 그 다음도 굉장히 흥미롭게 번역을 했어요. John came fasting and t he y called him crazy. John the b a p t i s t 요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 와서 fasting 이게 여러분 fasting 이게 어, 금식하는 거잖아요. 밥을 먹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침 breakfast가 여러분 그 fast 금식을 깬다. 밤수 동안에 이제 자느라고 안 먹었던 건 깬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어, John came fasting and they called him crazy I came feasting and they called me a lush friend 뭐 이렇게 나가는데요 예, 되게 뭐 라임이름, 라임을 맞춘다고 그러나요 이게 번역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예, 나는 와서 피스팅을 했다 나는 정말 어떤 신의 속성을 볼수 있어요 신은 되게 어 generous 되게 이렇게 베푸는 거 좋아하시고 feasting 막 이렇게 막 축제하듯이 펼쳐놓고 먹고 어, 제자들하고 먹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또막 베드로하고 물고기 구워서 먹고 예, 뭐 떡을 떼시고 뭐 이런거 되게 많잖아요 예. 저는 먹는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예. 천국에 가면 신의 아들과 또 어, 식사를 어, 하는 날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예. I came feasting and they called me a lush. 예. 어... 그... 예. lush라는 표현은 약간 비그 어, 되게 이렇게 좀 속어, 슬랭으로 alcoholic alcoholic 그런 알코올 중독자, 알코올리를 러쉬라고 또 표현한다고 하네요. 예. 어, 그러니까 신의 아들에게 술, 예, 알코올 중독자다 또 이렇게 오명을 붙였다는 거죠. 예. 어, 음, 본문을 좀 다뤄봤고요. 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오늘 신이 없는 세상인데, 신이 가리스 러브라는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신이 정말 사랑의 본체라면 이 신이 인간들의 대화 속에서 우선순위 속에서 완전히 밀려버린 지금 세상 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 이후로 그런 일이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아비교환인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을까 뭐헬조선이란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뭐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예, 헬조선이다. 뭐 이런 얘기 쉽게 들을 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가 너무너무 살기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물론 들리지만 그런 것보다는 무엇이 잘못되었다.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미국은 천국일까요? 뭐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총기 사고라든지 어, 사랑의 신이 없기 때문에 인간 가운데 어, 없는 것으로 무의식 중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어, 인간의 의미가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신과 깊이 있게 사랑을 나누고 영원히 나누고 그런 것인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빠져버렸다면 인생 가운데 m i 그것이 빠져 있다면 인생이 텅빈것 같은 허무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또 뭔가 유한함, 언젠가 나 죽을 건데 이런 데서 오는 탄식, 한숨, 절망, 포기, 우울함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예.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여러분 저부터도 어, 제가 신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릴 때 예, 신이 없는 세상의그 가치기준과 그런 것들이 휩쓸릴 때 저는 너무나 뭐 허무하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뭐저 그렇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다행히 어, 신께서 저를 다시 어떤 이렇게 끌어주시는 때로는 좋은 일 때로는 나쁜 일 어, 때로는 예상했던 사람 때로는 예상하지 않았던 존재를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주시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큰 은혜예요 예. 은혜라는 게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에게 주는 호의가 은혜라고 하죠 예. undeserved grace, undeserved mercy undeserved가 이제 어, 받을 자격, 자격이 없는 이런 뜻인데 그 단어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예. 왜냐면 저를 포함해서 인간이 신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어... 사실 없기 때문이죠. 왜냐면, 어... 아무리 신이 우리를 사랑해줘도 우리가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웃기게 얘기하면, 뭐 애완동물 키우는데, 애완동물 키우는 거돈 많이 든다고 저도 최근에 또 알게 되는데, 많은 돈을 주고 사랑을 막싸듬어 주고 하는데 되게 되게 시크하게 되게 콜드하게 만약에 대한다면 주인에게 어, 좀 섭섭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대부분의 애완동물들은 정을 주면 이제 그 밥을 먹여 주고 챙겨 주는 주인에게 충성을 하고 재롱을 떤다고 하죠. 그래서 뭐 고양이조차도 개냥이라는 소리가 뭐 있고 예. 어. 그리고 굉장히 어떤 사랑의 신, 신을 떠나면서 우리가 어 상대방을 향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데 익숙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예. 성경에도 보면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의 눈에 티를 본다. 로마서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네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 음 나의 불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 탓으로 예 물론 때로는 진짜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바로 잡아 줘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아니, 아니함에도 어 그런 어 어쨌든 신과의 사랑의 관계가 사라진 세상 속에서 신과 인간의 관계는 저춤은 데이가 있다는 게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게 The l a s 가 있다는 게 관계 끝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은 조금 굉장히 좀 현실적이면서 조금은 어 어쩌면 어 많이 좀 우울한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우리가 이제 영원히 신과 사랑할 길이 신의 아들의 우리를 대신한 죽음과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정말 온 존재로 내가 기꺼이 믿을 믿는다면 이제 영원한 행복이 열리니까 그게 유일한 소망이고 어, 그게 하여튼 교회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제가 볼때 메시지죠. 그걸 복음이라고 하죠. t h 뉴스 라고 복음은 정말 이 세상에서 뭐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거는 진짜 저급한 복음이에요. 제가 볼때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 진짜 그 잣대로 한다면 너무나 딴짜우기가 쉬워요. 예. 예수 안 믿어도 다른 종교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웃음> 그러니까 기도교의그 핵심은 <웃음> 이제 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살건 중요하죠. 여러분 다 그래서 다 노력들 하시잖아요. 예, 밤낮으로 노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신을 정말, 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이것은 영원한, 어, 신비이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성공과 실패를 넘어선 차원이라는 그런 얘기겠죠. 예, 제가 늘, 성경이 그런 얘기예요. 저도 그거를, 어, 어떻게 보면 seeker, 하나의 어떤 구도자, 어,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마, 어, 마치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처럼 저도 뭐, 정말 풍파를 거치면서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신학을 전공했다, 전도사다 뭐 이런 타이틀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어쨌든 여러분 비즈니스의 관계이건 우정의 관계이건 사랑의 관계이건 한쪽이 계속 일방적으로 사랑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 관계는 언젠가는 끝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유지는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시지만, 하지만 그 관계는 그 속은 이미 골물대로 골먹고 예, 한쪽에서 엄청난 가슴앓이와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계들은 그러니까 언제 이게 폭발하고 브레이크업 깨져버려도 이별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관계인 거죠. 예. 음, 어 맞아요. 예. 같이 기뻐하고 같이 놀고 또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올수 없다면 그 관계는 참 어떻게 보면 페이크입니다. 가짜입니다. 예. 어... 네할 이야기들을 뭐 제가 몇 가지 더 준비한 얘기들이 있는데 시간도 거의 30분이 다 되어가고 뭐 이런 것들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예. 아, 네. 아까 했던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미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지옥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맨날 싸우죠. 뭐이 한가지 예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층간소음 때문에 굉장히 노이로제 증상 가깝게 갔던 적이 있어요 다행히 이제 층간소음이 일어나기 힘든 그런 구조의 집들을 구하면서 뭐 정말 꿀잠을 지금도 자고 있지만 어 그런 곳을 구하기 전까지는 야이 중간 소음 나 이거 뭐 귀가 띈인다고 그러거든요 그 중간 소음에 고민 그런 시달린 분들이 귀가 트인다고이 편이 만든 것 같은데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원치 않는 시간에 소음으로 자기가 잠을 깨고 뭐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굉장히 작은 소리에 도 이제 예민해지는 거죠 굉장히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어, 제가 그래서 굉장히 고생하던 시절에, 아, 이게 나만 그런 건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너무너무, 어, 나만 예민해서 그런, 네이버에 이제, 층간소음 이렇게 치니까, 층간소음 쉼터라는 카페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가입 인원이 상당히 될것 같은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글들을 읽어보면요 거기가 전쟁터예요 거기는 이제 층간소음을 유발한 그 대상들에 대해서 온갖 쌍욕들과 저주와 살기와 구체적인 복수의 방법과 전쟁터예요 여러분. 예. 38선 넘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충분히, 때로는 여러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막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막 최악의 경우에 정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폭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참... 예또 제가 이제 저희 가족 중에 어떤 분은 뭐 아파트에 사는데 옆에서 대형견들을 키워 가지고 아개 어, 목줄을 안하고 그냥 풀어놓고 막 이래 가지고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 예. 어 참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분명 이타적이고 서로를 챙기는 게 있는 건데 이제 내가 좋으면 상대가 이제 상대가 그거로 슬퍼해도 사실은 내가 기쁘면 상대의 슬픔은 그냥 없는 거로 치부하는 성경의 예언대로 점점 이제 심판의 날에 가까울수록 이기적인 selfish가 되어가는 것 같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예. 그게 행복이라고 믿고 이제 사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은 정말 언제 뭔가가 터져도 사건 사고가 그게 참 화약고라고 할까요 예. 우리가 사는 세상의 민낯을 조금 안 좋은 부분을 좀 얘기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간 그런데 여튼간이런 어, 지옥 같이런지지는 우리 인생 속 많은 이제들지는 우리 인생 속에 많은 이제상황들이영상히 지속되지 않이영원히지속되습니다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 n 이 영상을 보고 있네요다 여러분, 있습니 o 여러분, 이영상 e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e 상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은 신의 사랑인 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얘기했지만 멋있네요 예, 신과 함께할 영원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어, 내가 챙김받고 사랑받지 못해서 또는 내가 충분히 사랑하지 못해서 한숨 쉬고 눈물 짓는 일들이 없을 거라고 신께서 말씀하세요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영원한 쉼이, 쉼이 진정한 레스트가 우리 지난번에 쉼은 신과 동행하는 것이었는데, 신께서 우리가 그 신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으면서까지, 또 우리 대신 살아나면서까지 그 능력과 사랑을 보이신 게 이제 십자가의 부활,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성경의 핵심이고 코어, 코어이에요, 코어, 코어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고, 음. 그것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굳게 붙잡을 때 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마치 저번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장발장이 여러분 예. 그 모든 짐을 벗고 어, 천사 같은 코제트의 노래를 하면서 이제 어떤 신의 품에 안기는 그런 마지막 임종의 장면처럼 어,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그런 순간이 분명 있을 거예요. 예. 그것이 언젠지는 신만 알겠죠. 신께서만 알겠죠. 예. 신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것을 듣는 여러분들은, 또 저는, 어, 서로 많이 격려하고, 생각할 때 서로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 신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을 가득하게 채워서, 우리도 손을 좀벌려서또 사랑해줄 수 있는 신이 없어서, 속으로 탄식하고 눈물 짓고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예, 그한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